물을 많이 무서워하시는 편이죠. <웃음> <웃음> <웃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저 세게 약하다. 저 세게 약하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티켓 파이터 <웃음> 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팀매드 본관에 왔습니다 <웃음> 부산에 네. 있는 팀매드 본관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운이 네. 막 올라오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 벌써부터 우리나라 네. 최고의 그 챔피언의 상 맞습니다 와... 여기를 온다 온다 했는데 드디어 <웃음> 왔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실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네. 격투기 파이터 네네 네. 누구죠? 김병록 선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네 김병록 선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아... 그, 아, 네. 네. 아 이전이 풍기는 포스가 네. <웃음> 네. 요즘에 그양 감독 TV에서 네 금강불계로 <웃음> 네, 활동 중입니다. 너무 코리 코미 조금 아실 것 아닌데? 일단 뭐라도 뭐라도 열심히 해야 돼가지고 <웃음> 네, 제가. 네.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정말 이 부산 팀매드 음, 네, 공간에 네, 왔는데 네.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네. TK 파이터라고. 어 하는 거 봤습니다 저. 어, 보셨어요? 네 하는 거 봤습니다. 스파링 많이 하고 잘 하시던데요. 네. 아, 잘한다고 해 주시면 아, 아 그래요? 정말 해 주시면 안 돼요. 아아 일천한 실력인데 음, 네, 아. 저희가 여기 와서 선수님한테 오늘 정말 우리 그 프로 선수들은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음, 네, 그리고 프로 선수들의 네. 특별한 스킬은 어떤 게 있는지 음, 그걸 정말로 배워보고 싶거든요. 네. 사실 저희는 저희 둘이서 많이 하지 네, 이런 이제 네. 정말 인류 파이터들하고 운동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인류 파이터를 모셨기 때문에 속독 같은데. 그런데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네. 아, 델레어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연식이 있기 때문에 좀 네. 빠져있겠습니다. 아, <웃음> 아, 같이 하지는 않을까? 무전 차단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겨울이잖아요. 예, 네, 춥습니다. 준비, 준비 운동을 진짜 많이 해야 돼. 여기 지하고 엄청 춥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을 체크했는데 네. 바로 그러면 이제 뭐그 기준 수준을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 격투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죠? 이제 시합 시합이나 스파링에 네. 있어서 전 체력 체력 힘 힘. 네. 저는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방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방어. 생각해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저를 아무리 때려도 저는 계속 방어만, 할 수, 방어만 예. 잘하고 회피만 잘하면 예. 음. 이 선수가 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공격은 그 다음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네. 어떻게 막는지 잘 방어하는 음. 거 그리고 반응하는 거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해요 아, 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원투 로우킥을 한다 치면은 딱딱딱 예. 방어 방어, 방어, 방어. <웃음> 너무 빠르시네 좀더 <웃음> 천천히 할게요 네. <웃음> <웃음> 다시 해볼게요. <뿜> <뿜> 그렇죠. 자스타 예. 막을 때 예. 이렇게 접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나중에 다치거든요. 예. 그래서 바깥으로 살짝. 바깥, 그렇죠. 예. 바깥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좋았어요. 예. 이제 노움과 동시에 공격할게요. 빡, 빡, 빡. 바로 이렇게. 아, 어. 예. 그래서 이제. 예. 놓고, 내가 한다? 예, 예. 이게 아니라, 연습할 때는 아, 이제, 예. 저희는 이제 그런 연습을 많이 해요. 예. 내 공격이 끝났으면은, 빨리 방어로 전환해서, 바로 따라, 바로, 음. 바로, 바로 칠수 있게. 네, 맞죠, 맞죠. 예.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게 어, KO가 어떻게 나시는지 아십니까? 세게 맞으면 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상치 진짜. 못한 예상치 못한 그게 언제 언제죠? 보지 못한 공격. 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이 내가 공격할 때. 자, 공격 한번 해볼까요? 투투 투, 여기다 줄게요. 한번 더. 어때요, 지금? 바로. 맞죠? 네, 바로 맞습니다. 여기가 머리가 치잖아요? 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눈 감고 한번 때려보세요. 맞죠? 네. 눈 감고 한번 때려보세요. 요, 요 원리가 돼야 돼요. 음... 한번 머리를 음. 움직이면서 네. 라이트를 한번 뻗어볼게요. 네. 요렇게 돼야 돼요. 오, 네. 아... 잽도. 잽도. 그렇죠. 네. 음. 그, 뭔가 내가 이렇게 페인트나 혹은 바닥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네. 계속 펀치 펀치 네. 네, 계속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렇죠. 바꿔주는 게. 여기서 또 제가 뭔가 캐치했어요. 방어를 좀 주먹을 많이 무서워하시는 편이죠. <웃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후고 어떻게 막아요? 아까 제가 후는데 후고 어떻게 막으세요? 이렇게 피하시는 거예요? 맞, 네. 그렇죠. 지금 잘못 막으시는 게 막으실 때는 살짝. 가드를, 여기, 예. 이 손은 붙이고, 예. 살짝 열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아. 네. 예. 그리고 가는 쪽으로, 여기서 맞으면, 봐요. 예. 맞는, 맞는 쪽이 여기면은, 쳐볼게요. 타점을 더, 더, 더 음, 가까이 가줘야 돼, 예. 어느 정도. 땅. 가면서 맞아야 돼. 도움에서. 꽉, 꽉, 이런 식으로. 예. 한번, 예. 양쪽 훅 해볼게요. 꽉, 예. 꽉, 이런 식으로. 보고. 그 다음, 음. 상대방 공격이 끝나면은, 바로 공격할 수 있게. 예. 다시 해볼게요. 빡빡빡 이런 느낌 음. 네.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예. 뭐하세요? 예. 예. 뭐하세요? 공격. <웃음> 공격해야죠 예. <웃음> <웃음> 뭐든 방어가 끝나면 바로 뗄 예. 준비가 예. 끝나야 돼요 아, 예. 이렇게 막으시면 은 예. 지금도 볼게요 음. 지금은 예. 이렇게 때리는데 휘청휘청 예. 예. 거리잖아요 예. 밸런스 를 이렇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른쪽으로 더, 더, 더, 더 가져야 돼요 예. 그렇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앞, 네. 앞쪽으로. 그렇지. 타점을 흘리는 거예요. 네. 가만히 계셔보세요. 네. 여기서 때리면은 제 파워가 최대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맞으면 조금 덜, 덜 세요. 오면서 맞으면. 음, 음, 아. 그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동하면서 가드하고, 요렇게. 요거 다 풀어도 되나 모르겠네. <웃음> 네. 자, 보통 시합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3분 2라운드에서 3분 2라운드에서 네. 3라운드. 3, 3, 3라운드. 네. 이제 샌드백 칠 때는 네. 이제 저저 같은 경우는 네. 이 5분 3라운드를 하는데 네. 보통 한 라운드 정도 더 해요. 그러면은 아, 네. 이제 3분 한 4라운드 5라운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한번 센터 한번 쳐 볼까요? 오오오 예, 예. 왼손은 왼손은 엄청 좋으신데 예. 오른손은 약간 밀어치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예. 이거는 이거는 예. 나중에 따로 고치시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하 제가 운동하는 건 이제 가볍게 주먹 안 끊기고 가볍게 칩니다. 예. 일단 가볍게 치고 시간 초가 있어요. 예. 시간 초가 있으면 여기서 치다가 시간이 울리면은 세게 세게, 음, 예. 아시겠죠? 예. 살살 치는 거 예. 이제 주먹 안 끊기고 예. 살살 치는 거. 30초 아니다 예. 20초 할게요 2 0초 세게 치는거 10초 예. 이거를 3분동안 계속 아, 할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시합 경기 동안 주먹을 계속 뻗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음. 맞죠? 예. 그래서 숨 고를 때도 있고 막상 시합 때 보면은 싸우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동안 숨도 숨도, 숨도 고르면서 세게 할 때는 또 세게 하고 이게 음. 3분 동안 계속 나와야 돼. 음. 그렇죠. 네, 인터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준비, 가볍게 한번 쳐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치잖아요. 이게 아니라 정권으로. 그렇죠. 고! 세게!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가도 올리고, 더 세게! 턱 당기고! 더 세게! 오케이. 다시 가볍게. 쭉쭉 뻗으세요. 뻗으세요. 움직이면서. Go! 더 세게 더 세게 파워가 어, 비슷한데요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오케이 멈추지 말고 고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약하다 약하다 이게 약탈다! 오케이! 휴시 아... 아... 어. 예. 네. 어때요? 아... 어. 1라운드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웃음> 보통 저는 이거 15초, 15초 놔두고 5분 동안 계속 하거든요. 5분 동안? 15초, 15초 해가지고. 아. 네. <웃음> 더, 겸손해지, 아, 더 야, 겸손해지겠습니다. <웃음> 아닙니다. 이게 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웃음> 체력은 분명히 좋을 거예요. 좋으신데, 이런 때리는 연습을, 때리는 근육을 음. 쓰는 적이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네. 그 때리는 근육이 이제 늘어나겠죠. 네. 네, 그런 애들을 키우는 게 좋아요. 제일. 네, 네. 네, 뭐, 웨이트를 하고, 네. 달리기를 하고, 이것도 좋긴 하지만, 네. 이런. 쓰는 근육 있잖아요. 예, 솔직히 맞습니다. 솔직히 별로 안 힘든데 몸이 무거워서 못하는 게클 거예요, 아마. 예. 자 이제 다 썼으면 빼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좁아가지고 네, 예, 이거 이거 빼야 됩니다. 네. <웃음> 세형 한번 도와주세요. 네, 네, 네, 올려줄게. 네. 네. <웃음> 어그중도야무진거 갖고 오셔도 됩니다. 치들어더